안녕하세요, 댕댕이 하러굿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곱창 대창 내장 모듬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와 여기는 부산에서 진짜 진짜 유명한 옛날 오막집이라는 곳이에요. 저희 회사 본부장님이 굉장한 미식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곱창 대창을 여기에서 처음 드셨다고 그랬나? 원래 그분이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드시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소주를 먹게 됐다고 이걸 먹으면서 우리 해녀 동생이 또 미식가거든요? 근데 해녀 동생도 여기 진짜 맛있다 추천해서 온 집입니다 밥창은 처음 보는 메뉴예요 지금 밥창은 <웃음> 맛있어 밥창이 어느 부위예요 여기는? 소 마지막이 돼지의 막창은 소는 밥창. 아 밥창도 처음 받고 저는 콩팥도 콩팥도 제가 처음 보거든요. 콩팥이 굉장히 얼마 없는 부분이라서 이건 따로 주문이 안 되고 이렇게 모듬인가 시켰을 때 조금씩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거의 빨간 양념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이 양념이 맛있어요. 아, 되게 궁금한 맛. 양념 안한게 맛있. 심지어 여기는 집 숯불이니까. 이런 대창국창 이런 것들은 좀 숯불에 구워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한맛이뿐먹어야 아, 맞아요 응. 훨씬 맛있습니 응. 오오 이건 이제 양이죠? 특양이 씹는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꼬독꼬독 꼬덕꼬덕 꼬도 이게 처음에는 특양이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먹다 보면 이 질감이 너무 빠져들게 되는 특양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그 자체로 좀 먹어볼게요 음음 어, 여기 측향 너무 부드러워요 음 맛있죠? 이게 양이 어떤 때는 굉장히 조금 식감이 좀 세서 턱이 아픈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딱 좋아요 음 <웃음> 숯향이 크오 고기에 숯이 싹다배었어요 곱창. 미소 짓고 있는데, 곱창이. 일단 빨간 양념이 되어 있는데, 뭐 되게 맵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약간의 좀 기름 있는 비린맛? 느끼할 수도 있는 맛? 그런 맛들만 싹 잡아주는 정도? 곱창. 음 우와, 맛있다. 어떠십니까, 음 곱창 선생님으로서. 곱창 먹었을 때 안에 곱이 많이 들으면 약간 탁 씹으면서 쫄깃하면서 약간 퍽퍽함이 입안에 한번싹 곱이 퍼져주잖아요. 그게 한껏 느껴져요. 음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식초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새콤한. 그래서 얘들이랑 더잘 어울리는 느낌? 지금 밥창이 올라갔는데 비주얼을 봤을 때는 약간 막창처럼 생겼어. 돼지 막창처럼 생겼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부위예요 저거는. 기대된다. 양통. 음. 맛있어. 호삿. 먹어볼까요? 약간 닭똥찜 맛 같은 그런 느낌인데 순대 간에서 나는 그런 비슷한 맛도 좀 나고 맛있다 여기서만 조금 먹어볼 수 있는 부위예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씹는 재미가 굉장히 즐겁네요 아까 그렇게 빵을 먹고 왔지만 또 계속 처음부터 시작하는 <웃음> 느낌이네 저는 이제 곱창이랑 양을 같이 먹겠습니다 이런 거 둘이 같이 먹으면 또 기가 막히다고요? 섞이면서 입안이 굉장히 즐거워 이 양이 약간 담백한데 곱창의 그 맛이 섞이면서 너무 좋지 곱창 드셔도데 아, 먹어도 된대? 그냥 돼지 막창 같이 생겼죠? 우와 너무 맛있어 우와 이 식감!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쫄깃쫄깃해서 와 그, 이래서 소주를 먹고 싶게 만들었구나 술안 먹는데 이거 소주랑 어울릴 것 같아 밥창이 진짜 제일 별 맛있는 느낌? 연타발이랑 어때요? 둘다 맛있는데 응. 거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맛적으로는 뭔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도 약간 이렇게 좀 빨간 양념을 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양념이 그래도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들고 다른 거는 사실 연타발에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거는 곱창이 없어요 거기는 양이랑 대창 이렇게 시켜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못 먹어본 부위들이 좀더 많아서 먹을 때좀더 다양하게 먹었으니까 재밌다 와, 파이어. 와우 파이어 대창 구울 때는 좀 불이 잘날수 있어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와우 와우 우와 캠프파이어 해야겠다 우와 와. 와 엄청나다 와 그러니까 그새 그렇게 타오르고 쪼그라들었다 대창이 우리네 인생처럼? 응 이만큼 배급 받았습니다 땡큐 미얏 그렇죠? 밥창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네. 다 매력 있지만 그 장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밥창 같아 식감과 적당히 또 기름진 맛도 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막 검색해보면 전부 다 부산 음. 오막집에서 밥창 먹어봤냐고 다계시거니다그거더라고요 음. 근데 세삼 느끼는 건 경상도 맛이 좀 세요 좀더진하고 아니면 좀더 맵고 좀더 약간 좀 짠맛 짠맛도 있고 부산에서 요즘에 계속 밥을 먹으면서 느낀 게 확실히 서울보다 약간 맛이 좀더 세다 그런 게 있네요 음, 배불러. 배부르다, 진짜. 아까 빵을 너무 많이 먹었어. 저게 뭐야? 된장. 아, 된장? 어, 된장을 저렇게 나오는구나. 와 여기 누룽지는 직접 누르, 누른 것 같은데? 그 사서 하는 그런 누룽지가 아닌 거 같고 보리랑 쌀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더 구수하지? 보리 들어가서 아 속이 편안해지는 맛이야 음 누룽지 너무 좋아요 아, 된장찌개 맛있겠다 칼칼해? 개맛이에요 네, 된장찌개. 아... 아. 이건 그냥 꽃게탕이다. 응. 시골 된장에 개맛이 진하게 나면서 깨운한 그런 된장찌개 맛. 하는 된장 아닌 것 같아요. 냄새 맡아보면 응, 응. 딱. 약간 집 응. 된장. 시골 된장, 시골 된장. 뭐. 시골 된장. 근데 시골 된장 치고는 엄청 짠맛은 아니야. 응. 김치랑 이제 김이랑 양이랑 이렇게 해서 들어간건데 하는 음 맛있죠? 약간 김치볶음밥엔 오독오독한 양이 들어가 맛있어서 되게 맛있는데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누룽지에 손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여기다가 고기 올려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는 볶음밥이야 와 진짜.. 진짜 배부른데 이게 또 나와서 안 먹을 짠. 수가 없어 요짠 식혜 이 식혜는 그냥 또 들어간다고 <웃음> 짠 너무 맛있다 이렇게 직접 만든 것 같은 식혜가 진짜 오랜만이에요 살아름이 살짝 동동동동동동 떠있네요 아 시원하다 저희가 또 부산에 옛날 오막집에 와서 특양, 대창, 밥창, 곱창 이렇게 먹어봤는데 저네개 부위 중에서는 진짜로 밥창이 제일 맛있어요 그 식감 플러스? 약간 그맛 자체가 다 섞여있는 맛이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딴 데서 못 먹어보는 소콩팥 부위 그것도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염통식감 같은데 순대간 같은 맛도 좀 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푸짐한 것 같아요 이 반찬들도 가지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있어서 어, 단지 제 입맛에는 제가 원래 평소에 좀 싱겁게 먹는 타입이다 보니까 제 입맛보다 조금 더짠 듯한 맛이 있어요 이거는 경상도에서 원래 맛이 조금 더 강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산 여행 페스티벌도 즐거웠지만 부산의 맛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막공 촬영을 했는데 부산에도 이렇게나 맛있는 집이 많아서 다음에 조만간 또 부산에 놀러와서 또 다른 다양한 맛있는 집들을 가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별점은 제 별점은 4.5점을 드리겠습니다.